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인베스트리터의 콩콩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, 엑시아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 기술 분석 리얼 트레이딩 시뮬레이션 세 번째 시간, 패턴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, 어 전에 우리가 추세랑 지지 저항선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한 매매 전략, 그 다음에 어, 캔들 그리고 캔들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. 네네. 어, 그 전에 거랑 조금 복합적으로 연관을 시켜서. 조금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, 만약에 없죠. 네, 그리고. 만약에 이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전에 저희가 올렸던 강의를 조금 보셔야지 어, 조금 이해가 좀더 쉬울 거예요. 그리고 이해가 좀더 깊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추세, 네, 추세는 좀 네, 권장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. 그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어,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는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네. <웃음> 드무 드물, 드물어요? 진짜? <웃음> 드물더라고요. 아, 제가 알고 있까 그러니까 꽤나 유명하다고 하는 분석가들의 분석을 보더라도 패턴에 음. 대해서 조금 곁다리로 짚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? 패턴. 그러니까 네. 패턴 패턴 무용론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시장에. 또 저는 반반이기도 해요 사실. 네, 그렇죠. <웃음> 네, 저, 저는 패턴을 네. 많이 공부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패턴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 그렇죠. 그래서 아이 현답이네요. 네, 패턴에 속지 않기 위해서. 그래서 음. 패턴은 무조건 이거대로 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전례의 이거에 대한 지금 차트 가격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유형화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패턴을 활용한 매매법의 그 실효성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른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례가 유형화된 것 뿐이다 그 정도로만 좀접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패턴은 따지고 보면 과거의 많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해 놓은 형태잖아요. 맞아요. 가격 가격 움직임에. 네. 근데 그 통계 많은 통계를 바탕으로서 정해진 가격 움직임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은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맹목적으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가 100%의 통계는 아니거든. 요 통계는 확률이 높을 뿐이지. 근데 그 높은 확률을,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100% 거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는 잘못된 투자인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. 그습니다 아무튼, 저희가 이 그림의 의미는 지금 저희가 해뭐야 이게? 20, 24절기를 <웃음> 나타낸 그림입니다. 24절기. 아. 저희, 얼마 전에 입추가 끝났었나 입추. 이게 패턴이랑 모사가 있어요, 이게. 그러니까 패턴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의 많은 사례들에 유형화된 그러한 음, 모델이라는 음. 거죠. 아이, 또 되게 이렇게 심오해. 아, 되게 아니, 이렇게 아니, 그냥 지나가다 <웃음> 주웠어요. <웃음> 지나가다 주웠는데, 결국 이 절기도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.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되더라. 천문학 자체가, 이런 천문학 자체가 과거 사례의 어떤 빅데이터, 통계의 그 결과 값이기 때문에 패턴도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논리적으로 음. 접근한다기보단 논리적이 거보단 확률과 통계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맞습니다. 논리적인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음, 조금 양념처럼 논리적인 거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가격 이론에 대한 부분은 좀 양념처럼 곁다리로 홍콩 선생님의 말처럼. <웃음> 확률을 바탕으로 한 양념처럼 과격이론에 대한 논리를 좀 붙이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패턴은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패턴에 대한 강의를 조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네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패턴들 많잖아요. 흔히 아는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예 좀 깊게 파볼거예요 얘가 진짜로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심오하게 후벼 파볼 겁니다 네네.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패턴 내면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